면우입니다. 어, 룩북을 찍으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밖에 공사 중이더라고요. 어떻게 스튜디오를 빌리는 날마다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저 머리 붙였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긴 머리는 생머리보다 약간 웨이브 주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웨이브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생머리보단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저를 더잘 아나봐요. <웃음> 오늘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한번 열심히 잘 피해서 찍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겨울 동안에 돌려입기 좋은 옷들 위주로 진짜 잘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되게 디자이너 브랜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가격대가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저렴한 라인들로 한번 많이 추려봐가지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머리로 함께 우리 아이템 같이 입어볼까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는 제가 얼마 전에 자라 매장에 패딩 사러 갔다가 패딩이랑 같이 사온 제품이에요. 데일리 베이직한 핏감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너로 입기도 괜찮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도 좋은데요. 두께감 같은 경우는 되게 간절기용처럼 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얇은데 뭔가 소재감이 세미 기모처럼 되게 부들부들 몽글몽글해서 히트텍 입은 것처럼 되게 따뜻따뜻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입은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쇼핑몰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옆에 써놓도록 할게요. 제가 치마보다 이렇게 반바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지그재그에서 반바지 찾다 보니까 이게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바지가 스판기도 있고요. 소재 자체가 막 두껍거나 겨울용 소재는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요즘 날씨에도 입고 다녔을 때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반바지가 구김도 안 가고 핏도 되게 예쁘고요. 군살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아, 이거 후기가 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잘 입는데 여기다가 패딩을 입어주면 완전 데일리한데 꾸안꾸처럼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숏한 패딩인데요. 이런 누빔 형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부해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패딩 싫어하는 게 잘못 입으면 너무 이렇게 어깨 깡패처럼 되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매장에서 이렇게 딱 입어보고 아이건 오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 이너 입고 위에 이것만 입었는데도 진짜 매장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꾸안꾸로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오랜만에 조던도 꺼내서 같이 신어봤어요. 지퍼에 모자도 있거든요? 근데 모자는 딱히 쓰고 싶진 않아서 아직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페이드 인의 가디건 이거 부클 가디건인데 제가 최근에 진짜 자주 잘 입고 다녀요. 이런 부클 스타일은 잘못 입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좀 부해 보이잖아요. 얘는 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여리여리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나와서 안에 이렇게 이너를 입고 입어도 부해 보이지가 않고 여기 위에다가 코트 입어도 막 크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가디건으로 엄청 자주 입고 있어요 소재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되게 부들부들한 부클 가디건이고요 살짝 이런 자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가디건 조금 더 사는 것 같더라고요 단추를 잠그면 뭔가 트위드 자켓처럼 또 연출이 되기도 하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자라 패딩 입으면 완전 따뜻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나갔는데 땀나더라고요 이렇게 바지랑 폴라 코디하니까 또 자켓처럼 입을 수가 있죠 제가 가디건 진짜 꼼꼼하게 고르는 편인데 여기는 핏이 너무 잘나와서 가지고요, 여러분. 후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쿠팡 에비뉴에서 주문을 한 건데 대성공을 했어요. 기장료여고 바지 같은 거 요즘에 너무 길게 나오는데 이거는 딱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서 예쁘고 핏감도 과하게 스키니가 아니라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부츠에 넣어서 입긴 했는데 그리고 이게 바지가 좋은 게 뭐냐면 색감이 진짜 이뻐요. 이건 딱그 진짜 빈티지 색깔이어서 여러분 이거 후회 없어요. 너무 너무, 너무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여기다가도 한번 패딩 입어볼까요? 이건 패딩 걸쳤더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엄청 데일리하게 돌려 입기 진짜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이거 몽돌 브랜드 건데 제가 몽돌에서 처음 구매를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이렇게 카라 니트 유행하잖아요. 이거 보풀도 잘안 일어나는 것 같고 가을, 겨울, 봄까지 되게 잘 입을 만한 재질로 나왔습니다. 엄청 부드럽고 몸에 착 감기는 소재예요. 핏도 되게 예쁘게 나왔죠? 요즘 또 아끼는 바지 중에 하나인 요리 킴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이게 조금 더스타일리시해 보이나요? 아무튼 이렇게 입어도 마찬가지로 되게 데리하게 코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 니트 여러분 강추입니다 음. 오늘은 팬츠랑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평소에는 그냥 스커트랑 도 매치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요 리킴 팬츠 제가 이번에 리킴 쇼핑몰 처음 알게 됐는데 요즘 제가 추구하는 분위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바지 보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보면 이렇게 짜임이라고 해야 되나 헤링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모직 팬츠인데도 엄청 부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핏도 아래로 되게 잘 예쁘게 떨어지죠. 요즘에 약간 이런 바지 잘못 사면 은 너무 커가지고 코디할 때 뭔가 어정쩡했는데 얘는 딱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 팬츠도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데일리 팬츠고요. 그 조금 더 귀엽게 코디를 해보려고 머플러랑 가방도 코디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가방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름에 애 땅에서 구매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극찬을 했었잖아요. 이땅에서 이번에 겨울 선물로 머플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이 머플러 양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 이거 검정 땡땡이를 더좋아하기는 해요.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체질감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머플러 착용하면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해봤어요. 뭔 소리야, 이게 이것도 코디 너무 마음에 들어 갖고 벗기가 싫다. 다음 코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숏한 기장의 아우터에 완전 꽂혀서 이런 숏한 아우터들 막 되게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거는 니어웨어 제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쇼핑몰 중에 하나가 니어웨어인데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언유저얼리 제품이라서 자체 제작 상품이에요. 사실 좀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아 개이득 하고 이제 받았죠. 완전 대만족입니다. 진짜 찾고 있던 그런 핏의 쇼차켓이어서 안감이 없는 것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안감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이너랑 입으면 털 같은 게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한세번 정도 입었더니 별로 털 같은 게 많이 안 묻어 났거든요 그래서 안감이 없는 것만 아쉽고 나머지는 핏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이렇게 반바지랑 코디해도 귀엽고 그냥 바지에다가 입어도 예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최근에 자주 입었던 아우터입니다 요즘은 이거 자켓이랑 아까 그 자라 패딩 두개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도 리킨 제품이에요 제가 쇼핑몰 피팅된 대로 구매한 게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코디 보자마자 저거 내 거다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입어보니까 훨씬 더 핏이 예쁘더라고요 과하지 않은 크롭이고 여유 느낌도 있으면서 부해 보이지도 않고요 팔 부분은 살짝 가오리 느낌이 있어서 아방아방하게 귀엽죠 진짜 예쁘더라고 요 색조합도 예쁘고 어, 얘는 터틀넥이어서 이 정도 올라오는데 어, 저는 약간 터틀넥을 조금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접을게요 이거 니트 같은 경우는 어, 부드럽진 않아요 살짝 까끌까끌한데 어차피 우리 겨울에 단독으로 못 입잖아요 제가 이거 이너 추천드리는 거는 블랙업의 웜크롭 이너 있어요 그거 얇아가지고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딱 크롭티 같은 거 입을 때 여기 안에까지만 딱 잘려있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거 입고 입으면 까끌까끌한 것도 안 느껴지고 더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쨍한 파랑인데 촌스럽지도 않고 예뻐요. <웃음> 잘 샀어요, 이것도. 보면 짜임도 되게 튼튼하고 가격 대비 진짜 옷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이에요. 여기 쇼핑몰 이제 자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 그리고 이 니어웨어 아우터 한번 코디해봤는데 어때요? 엄청 부해 보이지도 않고 딱 괜찮아 보이죠? 입었을 때도 되게 답답한 느낌은 많이 없어서 이거 폴라티 위에다가 얇은 아우터 하나 걸치면 추위 좀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또 모직 스커트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퍼빗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얘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길이감 같은 경우는 제 키가 157인데 허벅지 중간 정도 오고요. 막 짧거나 막긴 거는 아니어서 데일리하게 좀잘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예쁘게 떨어지는 A라인인 것 같아요. 너무 퍼지지도 않고 딱 붙지도 않고 해서 힙라인 같은 것도 부각 안 되고 뱃살도 <웃음> 잘 잡아주고 예쁜 것 같습니다 약간 넉넉하고 여리여리한 핏감의 니트랑 코디를 하면 이런 무드가 나와요. 조금 더 러블리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니어웨어 니트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깎을 거림 없고요. 두께감도 있고 짜임도 튼튼해서 겨울에 너무 추운 겨울만 아니면 안에 목폴라랑 같이 코디해서 단독으로 입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어려진 느낌 나는데요? 코디가 좀 러블리한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도 한번 꺼내봤어요. 이거는 빌라드 실크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이 실크 제품들이 올해부터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여기도 실크 제품 진짜 이쁘게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특히 이 디자인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스크런치도 여기 제품이거든요. 안 보이네? 이렇게 코디해봤는데 이 니트랑 이거 가방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그리고 그 오랜만에 비스티 의 원피스도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이거는 자습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이거 위에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비스티 원피스 같은데 얘가 밑에가 진짜 귀엽거든요. 약간 이렇게 벌룬 핏감이어서 이런 걸 어떻게 말해야지 조금 아방하고요. 미니멀한 느낌도 되게 잘 나요. 전체적인 핏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네요. 이거 원피스 소재감이랑 디자인 자체가 좀 겨울에 되게 휘뚜루 마뚜루 꺼내기 좋을 것 같고 롱 코트랑 매치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본가에서 롱 코트를 안 가져와서 지금 집에 롱 코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코디를 못 해봤는데 그렇게 입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얘는 핏이 허리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할 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밑에는 이렇게 귀엽게 풍선 핏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 원피스 하나만으로도 되게 스타일리시해지는 느낌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 오늘 넣을지 말지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가격대가 조금 높아요. 근데 대신에 제품의 질이 정말 잘 나와서 오래 입기가 좀 좋은 곳인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하고 엄청나게 잘 입고 다녔으니까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번 껴둬봤습니다. 여기는 아카이브 J2이고요. 사실 좀 저만 알고 싶었던 곳이기도 한데 예쁜 옷 같이 입으면 좋잖아요. 네, 이거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께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초겨울까지는 안에 이너만 잘 챙겨 입으면 이렇게 아우터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난번에는 그냥 요 가디건에다가 검정색 스커트 입어서 위에다 코트 같이 코디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질이 정말 잘 나와서 웬만한 백화점 브랜드 옷보다도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까 입었던 바지랑 부츠랑 해서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입는 느낌도 예쁘죠 그냥 일반 가디건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이 핏이 딱 떨어지는 가디건이니까 멀리서 보면 좀 되게 자켓처럼 도 보이잖아요 이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가디건까지 해서 이번 겨울 아이템들도 소개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영상 끝날 때쯤에 공사가 끝나갖고 이제 좀 밖이 조용해졌어요 네, 저도 이제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퇴근합니다. 안녕!